내일 <목소리> 내 <목소리> <목소리> 같은 모양일수는없으니까요 패스! 패스! 패스! 패스! 패스! <웃음> 아들 재정비도 좀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갈지 탐구 좀 하겠습니다 <웃음> 그거 아십니까 <신경? 웃음> 어니여행이어는 단순히 놀러가는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스스로 권한과 역병을 스스로 역경과 고난의 일로 해당 는것입니다 아들이 재정비도 좀 하고 새로운 길 길을... 나티지 티나, 티나, 티나, 티나, 티이 티나, 티나, 티나, 티나, 제나티 방금 아무아니 <Bruno> <other> <zas> <Get in. s6>